이념은 로블록스. 자 여러분 들 안녕하세요. 최후의 1인까지 살아남는 소우 게임. 오랜만에 해볼 건데요. 자 오늘 미오님이랑 미아랑 오리야 얼굴 없어. 최후의 한 명이 남을 때까지 게임을 하는 소우 게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념은 긴장이 되는구만. 무서워요. 자, 자, 온걸 환영 한다는 내용 음, 소 우가 무섭 게말 하고 있 어, 음, 음.. 키를 찾으래요키를 빨리 찾 아야 된다고, 하 네요. 이가 없으면은 안 되니까 빨리 찾아! 저 찾았어요. <웃음> 으아 제발! 어 찾았다! 아 4번기 찾았습니다! 미호야 찾았어? 네, 전 바로 찾았어요. 오케이 오케이! 미호야 빨리 찾아! 시간이 없어! 없는 걸 어떡해! 아 어떡해! 자 찾았어 미호야? 아니 어, 네. 어. 어? 없어 다 찾았어 없어? 여기 한개 남았다 하나 남았어. 아 찾았다 찾았다 찾았다 여기... 자 모두 탈출했다 다행이야 후우 <shock momento> 진짜 다행 이게 여섯 명인데 키가 <avais> 5개밖에 paused. 없었던 거지? 어 뭐야 이건 우리 <satisfy 웃음소리> 뭐 묶여있어 어떡해 아이들아 괜찮아 나도 묶여있어 오우 <웃음> 와 얼굴에 망할 시워놨어 난 괜찮은 것 같아. 어, 어. 괜찮아? 어? 옆에 애들이 묶여있어! 애들 안녕! 안녕! 괜찮은 거니? 어, 머리에 있는 이 폭탄을 풀어야 되는 것 같아. 폭탄이 래 이거. 우와. 어, 그렇구나. 시간을 열어야 되고. 네. 그래. 음, 오케이. 자 일단은 이 머리에 있는 걸 빨리 풀고 열쇠를 집어서 이 방을 나가라는 것 같은데. 어 빨리 얘들아 몸을 흔들어. 흔들어. 빨리 풀어야 된다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아, 언제 열리는 거야? 우리 몸을 흔들어야 돼 더. 더. 흔들어. 흔들 흔들 흔들 흔들, 흔들. 흔들, 흔들. 제발 오, 부렀다 부렀다. 어머, 부렀다 부렀다. 자, 이뭘이 열쇠로 머리에 있는 폭탄 떼고 여기 문연 다음에 오케이. 오, 오한 명은 못 들어가. 한 명은 못 들어가. 한 명은 못 들어가. 한 명은 못 들어가요. 들어가. 와, 들어왔어 오, 네 명밖에 못 사는 거였네. 세상에. 세상에 나. 오. 어. 다행히 우리는 다 살아남았. 어? 이건 뭐죠? 로시안 롤렛 인가봐! 앞에 총이 있는데? 이게 뭐 게임이야 이게 뭐지? 그 그러니까 앞에 있는 색깔 큐브를 눌러야지 총알이 안 나간다는 것 같은데 시간 안에 빨리 누르라는 건 뭐야 그 같은데 퀵 어쩌저쩌구 여기 아 있는 색깔을 누르는 게아니야 뭐야 도대체 구독. 이 얼굴이 빵꾸에 빵꾸가 났고요. 전 <웃음> 어, 이거는 음. 이 앞에 있는 건 사람인 것 같은데요. 이 사람을 구해야 돼요. 어떻게 이 열쇠를 열쇠로 이 수갑을 풀어줘야 된답니다. 거 같아요. 시간 안에 빨리 저 앞에 톱니바퀴가 막 오고, 시간 안에 오네 보다. 에, 예. 내가 살려줄게, 살려줄게, 살려줄게. 자, 저 앞에, 저 앞에까지 달려가야 되네. 여기 키가 있나 봐. 오케이 오케이 시작 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 뛰어. 출발 자, 문은 두 개뿐이야. 한 명은 죽어. 이렇게 키두개 남았고. 저 모르는 사람. 이겨야 돼. 클릭을 정확히 해야 된다고. 미호야, 하늘에도 보고 있지. 꼭 살아나, 나갈게. 미호야, 너희들 어, 죽음을 알릴게, 내가. 내가 꼭 살아남아야 돼. 우경이다 알았어. 오케이. 자, 이 열쇠를 가지고, 마지 열쇠를 가지고, 나가는 건가? 어, 어 됐다. 오, 정말 다행이야. 좋아요. 어, 뭐야. 뭐야, 최후의 1인인가? 자, 김리야 미안하지만 내가 살아 돌아갈게 그건 안돼너 여자친구 있어? 아니 없으니까 내가 살아 돌아갈게 생겼어 생겼어? 언제? 방금 그게 누군데? 나 자신이야 나는 넌데 그럼 날 살려줘야지 아니 미안하지만 나 혼자 살아 돌아가서 새로운 너 말고 다른 남자를 만날 거야 <웃음> 사랑했다 <웃음> 사랑했다 자, 최후의 승자인데요 자, 여기서 한 사람만 살아 돌아갈 수 있고 네, 안 알려줍니다 <웃음> 자 뭐지? 자, 색깔을 맞추는 거예요 블랙 제발 블랙! 아 안돼! 네. 나한테 아까 오고있어 화이트! 화이트 아. 어, 어, 어, 화이트! 아. 아. 아. 아 블랙! 니아야 네, 미안하다. 네, 미안하다. 네, 미안하다. 네, 미안하다. 네, 미안하다! 자 이렇게 화면에 나오는 색깔을 맞추는 거였는데 제가 이겼습니다 최후의 소우게임의 승자가 된이여맨 얘들아 미안하다 나 혼자 <웃음> 살아 돌아갔다 행복하게 살게 고마웠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해서 소우게임 해봤는데 재밌었던 것 같아요 좋아요랑 구독하게 해주시고요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